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눈을 크게 하는 성형이 지난 3사4 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형을 해서 예뻐진 연예인들은 눈이 크고 어, 특급 연예인들은 그 하관 입술이나 인중 아래턱 음, 이런 하관이 예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입술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관상에서는 양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음기에 준하는 부위가 있는데 물론 양기는 남성을 뜻하고, 뜻하고 음기는 여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위쪽은 하늘천 남자를 뜻하고 얼굴의 아래쪽은 땅지 그래서 턱 끝을 지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마는 화성이라 그래서 어, 불같은 화성의 남자 아, 그 다음에 아래쪽의 입술은 부드러운 물같은 수성의 여자를 의미하겠습니다 입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동물과 인간이 그 다른 신체적 특징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엉덩이 같은 경우에도 어 엉덩이가 발달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엉덩이의 대둔근이 수축을 해야 척추하고 다리하고 이 각도를 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둔근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 대둔근이 발달한 부분이 바로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짐승하고 기어다니는 짐승하고 직립보행을 하는 그 인간하고 그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여타 동물에는 그 없는 인체 조직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말도 없고요 어 원숭이도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귀족 수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굴을 고급스럽고 귀족적으로 만든다 아 그래서 그 귀족 수술을 했는데 어 도리어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얇아져서 어 입술이 얇아지니까 원숭이처럼 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들리고 인중이 길어지고. 어, 입술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아, 흡사 원숭이상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입술이라는 조직은 인간 고유의 조직이고 또한 관상학에서는 여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라파 서구에서는 입술을 그러면 어떤 의미로 어, 뜻할까 했을 때 어, 여기 사진을 보면 화장을 하는 남자는 좀 많겠습니다만은, 루스를 바르는 남자는, 어, 좀, 어, 좀, 어, 이상하죠. 어, 그래서, 남자 얼굴을 이렇게 봐도, 그 입술이 얇은 남자와, 입술이 두터운 남자가 있는데, 왼쪽이 좀 굉장히 그, 좀 정의 없이 경, 경팍해 보이고, 어, 오른쪽은 좀, 유돌리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그 입술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부드러운 물성이다. 그래서 어좀 여성스러운 음, 느낌을 갖는다. 어 그런 것이 언어의 단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뜻하는 라틴어의 어원은 라비아라고 하는데. 이 라비아의 어원은 꽃잎이라는 것입니다. 꽃잎. 어 그래서 꽃잎이라는 것은 어, 벌이나 이런 것들을 유혹하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어, 꽃잎이라는 게 비슷한 말이 이렇게 남성하고 좀 연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라비아라는 것은 라틴어의 어원이 꽃잎이고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는 이 라비아가 얼굴에도 있지만 어, 아래쪽에도 있는데 라비아 메이조라가 대음순이고 라비아 마이노라가 소음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음순 소음순 할때 순자가 바로 입술순이 되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입술은 여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윗입술을 아랫입술은 각각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입술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물성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듯이 입술을 어, 한 가지 예,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입니다. 정. 그 초코파이 정. 음, 그래서 윗입술은 주는 정. 아랫입술은 받는 정. 음, 그래서 어떤 여자가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껍다 그러면 어 주는 거는 별로 적지만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볼수 있겠고 윗입술이 두껍고 아랫입술이 좀 얇다 아 그럴 경우에는 좀해프게좀 정을 너무 많이 놓아주고좀 받지 못하는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어떻게 하면 예쁜 비율이 되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